2019년 1월 11일, 감성카드 내 주변에 방해물은 없어요. 오늘의 조언 내가 하는 행동 중 비겁한 행동이 있었나요?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나요? 오늘은 나에게 짜증이 나는 날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금의 감성 카드. 지금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 지칠 때까지 달려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오늘은 계속해서. 달리고 달린다. 어쩌다 포기해서 걷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잠시 멈추었을 뿐이다. 언제든지 나 자신을 위해 챙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이 나에게는 부정할 필요 없다. 이때까지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나에게 기다린 나는 계속된다. 어느 날은 내가 반으로 채워지고 어느 날은 가득할 때도 있지만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도 나에겐 조금이라도 필요하다 부담스러운 내 마음, 크기와 무게와 상관없이 최악의 상황에서 나 자신을 이겨내보자 실패는 하나의 경험. 그서 성공은 도울 것이다. 오늘도 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간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길을 선택해서 달려간다.